다음 주에 캠핑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? 예, 이렇게 추운데 캠핑을 예? 이렇게, 추운데 캠핑을? 예, 이렇게 추운데 캠핑을 추울수록 더 재밌어요. 추울수록 더 재밌어요. 추울수록 더 재밌어요. 추울수록 더 재밌어요. 동료 동료 동료 같이 같이 같이 춥다 춥다 춥다 재밌다재밌다재밌다 재밌다. 재밌다.